때 실패 하지 않는 계획 이 뭔지 아니？안녕 <목소리> 하 세요. 체리쌤이 에요. 오늘 배워 볼문 장은 바로 이겁니다. 절대 실패하지 않는 계획인 만네 계획이야, 뭐 계획. 절. No 대. 칠, 하, 지 안. 는개택이먼 아니 절대 실패하지 않는 계획이 뭔지 아니? 절대 실패하지 않는 계획이 뭔지 아니?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뭐? 개. 팩. 이. 야 무계획 이야 무계획이야 절대 실패하지 않는 계획이 뭔지 아니? 무계획이야 영화 기생 충에서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명대사는 무엇인가요? 댓글을 남겨주시는 분께 추첨을 통해 열린 한국어 귀실 할인 쿠폰을 드립니다 무계획이야 Thank you.